자 이제 4페이지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웃음> 용어 정리가 좀좀 좀 처음 공부하다 보면 용어를 익히고 뭐 뜻을 알리니까 좀 불편해요. 한번 읽어두고 한 번에 딱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용어라도 익혀두고 뭐 키워드라도 체크둔 다음에 다음에 다시 보면서 좀 공부하다 보면 이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익혀지니까 가볍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어,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계획은 어, 이름이 국가니까 국가정책 관련되겠죠. 또지방행정기관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 어, 지방이 지방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이 계획을 만들겠죠. 근데 국가가 만든다고 어, 모두 다 국가계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에,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돼 있어야 국가계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국민 1인당 10만 원씩 나눠주겠다라는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정했어 국가계획에 해당될까 안될까 그건 국가가 만든 계획이지 국가계획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계획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도시군관리기로 정할 사항이 포함될까 안될까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그 단지 안에 도로는 어떻게 배치할 거냐 공원 어떻게 설치할 거냐 용도 지역은 뭐로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포함해서 그 계획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계획 내용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걸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뭐가 포함된다 기본계획사항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이게 포함되어야 돼요 어, 광역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포함됐다 맞아 틀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되는 게두 가지다.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 말을 기억하셔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은 방향을 정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지역별로 계획을 정한다고 했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이라고 랬죠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뭐로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서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속일 때는 요것만 바꿔요. 뭐 뒤에는 속일 게 없으니까 광역계획권 이 단어를 어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또는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또는 뭐 엉뚱하게 시군구의 발전 방향 뭐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문제가 나오면 어디를 봐야 돼? 광역. 광역계획권 딱요것만 봐야 돼요. 광역계획권 여기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고 여기 없으면 틀린 거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음 도시군 계획은 아까 도시군이 뭘말한다그랬죠 특광시군 특광시군에 관한 계획이에요. 다만 특광시군이랄 때이 군이 보통은 도에 있죠.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연천군 이런 식으로 군은 보통 도에 있죠. 근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그것도 똑같은 군이지만 그 군은 어디 있어? 광역시에 있는 군 아니에요. 근데 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재배한다. 당연히 재배예요. 왜냐면 광역시에서 계획을 정했는데 그 밑에 있는 군에서 계획을 또 정하면 계획이 이중으로 수립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광역시에서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밑에 있는 군에서는 또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시군은 제외가 되는데 이걸 앞으로 다 제외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문제 풀다가 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게 보였어 맞는 거로 틀린 거로 그냥 틀린 거로 찍으면 돼요. 뭐 어디가 됐든 다 똑같이 제외되니까 한 번만 체크해 두면 되고. 내용은, 특광시군에 관해서 공간구조를 정하고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 공간구조라는 거는, 어, 주거지가 어디고, 상업지가 어디냐, 어디가 도심이고, 어디가 부도시, 부도심이냐. 이런 공간구조를 정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공간구조에 따라 발전방향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공간구조를 정하고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 그게 도시군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특광시군 지역별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도시군 계획 중에서 기본을 정하는 계획 안에요 도시군이니까 똑같이 어디에 관할고요? 특방시군. 그리고 어, 기본을 정하는 계획이니까 공간구조가, 기본적 공간구조가 된 거고, 발전 방향이 장기 발전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에 해당될까 안될까 이건 종합계획 아니고 둘 이상 특강 시군 지역 간의 뭐 교통 환경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 계획 하나에다가 한 도시의 인구사회 경제 문화 교통 환경 교육 등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아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몇 개가 있어 딱 하나만 있어 하나, 그 하나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이 되는 거고, 도시 공간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 다음 도시 공 관리 계획은 아까 의미는 이제 대충 봤어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 이제 요걸 갖고 많이 속여요. 그래서 이걸 결국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도시 공간 첫 번째가 용도지역, 응도지구을 어떻게 하는 거, 지정하는 거, 용도지역, 응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 이건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해질까 안정해질까 행위지한이런거 해당이 안되는거예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하는거를 도시공관리으로 정한다 라는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이라는거는 그 주거지역이 어디냐라를 이렇게, 이렇게 지정한다 요거를 계획으로 정하는거고 이 주거지역 안에서 공장은 못짓고 호텔 못짓는다 이거는 계획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이미 다정해져있는거예요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는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하는 거, 아니면 그 지정된 걸 어떻게 하는 거, 변경. 이게 이제 계획의 내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원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시가와 중 용도구역을 어떻게 하는 거,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이거를 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제한 이런 거는 계획으로 정해지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지정이다. 이걸 이제 주의하시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그 편한데, 이거를 응용했었네요 근데, <웃음> 도시 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그럼 도시 관리 계획에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도시 지역의 지정.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잘 생각해서 풀어야 돼. 도시 지역이 뭐예요? 용도 지역 중에 하나면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을 나누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나눠지잖아. 이거 그 도시 지역을 지정하는 도시지역을 지정하는 계획이 도심관에 해당되는데 당이 되는 거죠. 농림지역 지정하는 계획 해당되겠죠. 그 전용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태조 그 공업지역을 나누면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이렇게 나눠지죠. 그중 뭔가를 지정하는 게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희락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해당되는데 태조 이게 용도지구 아니에요. 용도 지구가 경치 보고 복특방, 빵개. 이렇게 외웠었죠. 그거를 지정하는 계획.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내용들을 이해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야 뭐딱 요거 밖에 없으니까 요걸 지정하는 계획들. 근데 이제 속일 때는 여기 없는 구역. 근데 어, 그 특별건축 구역을 지정하는 계획. 해당 안 되겠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계획 해당 안되는거죠. 기반인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계획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도시관리에 해당되는 구역들은 개도수시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원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바조준구역 이게 해당되는거고. 그 다음에 기반인설의 설치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이것도 편하게 나오면 기반인설 설치 이러면 이제 쉬운데 도로, 도로에 도로 설치해가는 계획 해당되는데 되는거죠. 하천을 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 그래서 하천이라는 기반인설 그러니까 기반인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뭐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반인설로 보이는 뭔가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계획이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반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인데 이것도 이대로 내면 좀 편해요. 근데 이거를 또 응용해서 그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등의 기능을 가지는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도 지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될까 안 될까?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을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하면 시가지나 단지, 이걸 조성하는 사업, 이게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시가지 조성한 사업, 사업에 관한 계획, 해당되는 거예요. 뭐, 주거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해당될까 안 될까? 되는 거죠. 왜냐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정비 사업 중에 하나죠.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해당되는 거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계획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까지가 이대로 표현하면 쉬운데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나올 때 충분히 이해가 돼 있어야 이제 풀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6번이야 이대로 나오니까 그냥 이 자체만 익혀두면 돼요.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지구다르게입지기자 최소구역 이런 게 이제 도시관리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용어 문제로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도심관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쭉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속일만한 것들 요걸 한번 쭉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심관리에 해당된다 된다 안 되고 기반인설부담구역 해당 안 되고 특별건축구역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닐 거고 특지개발지구 말은 용도지구처럼 보이지만 용도지구가 아닌 거죠. 이건 택지개발청취법에 따라서 따로 지정하는 겁니다. 용도와 관련된 지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거고 투기 과열 지구 이것도 토지 용대 관한 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그 그냥 투기 막으려고 주택이 관한 투기 막기 위해서 주택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광역계획권 이건 광역도시 수입 하려고 따로 지정하는 거니까 이건 다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지역지구 구역 안에서 핵인 제한는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행위장이라 하더라도 고도지구 안에서 높이 제한 이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용도지구에서 행위장 공부하면서 보통은 다 조례인데 그 조례가 아닌 것들이 일부 있고 그중에 고도지구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걸 따로 고관 이렇게 외워둘 거예요. 고도지구 제한은 관,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군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입지기제 최소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이것도 해당이 되는데 도심 관리 중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었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이 제한 내용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 계획으로 정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그이 구역 안에서 필요한 기반 인설 배치 규모 또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등을 다이 계획을 통해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입주기자 최소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입주기자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하는 거고 이입주기자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에 해당되는데 되죠. 따라서 입주기자 최소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는 거 틀린 거야 맞는 거죠. 그래서 행위 제한이 보통은 도시군 관리에 해당이 안 되지만 두 가지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고도지구 도비 제한과 입주기자 최소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그 다음에 두개뺀 나머지 행위자는 모두 다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획 이거는 도심관리계 과는 관계가 없어요. 계획 결정 다 끝난 뒤에 사업을 할때 언제쯤 사업할 거냐, 고 시기를 정하는 별도의 계획이고,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이거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그 허가를 어떤 식으로 할지 그 기준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심관리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뭐 당연히 해당 안 되고, 그 시가와 유보 기간은 해당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시가바 조정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에 해당되죠? 시가바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 도시군 관리 결정하겠죠? 이때 이시가바 조정구역이라는 거는 시가바가 되는 거를 일정기간 유보하겠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몇 년간은 개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바를 유보하기 위해서 정하는 건데, 이거 지정하면서 몇 년간 유보시킬 건지 같이 결정하겠어, 안 하겠어? 시가와 조정교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몇년 있다 고민해서, 아, 이거는 5년간 유보돼 이렇게 정하겠어요? 지정하면서 같이 정할 거 아니야. 시가와 조정교육을 지정하면서 같이, 여기는 10년간 유보된다. 어디는 20년간 유보된다. 이런 식으로 같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어, 시가와 유보 기간은 도시군 관리에 계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 시가와 조정교육을 지정하면서 이 기간을 같이 정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도시군 관리에 계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다 풀려요. 근데, 그, 뭐, 이 정도까지 기억하려면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라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색칠을 해놨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반인설부담구역,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특히 행인재 해당 안 되죠. 성장관리계, 해당 안 되죠. 요뭐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네 가지만 기억해도 도시군 관리 의미를 묻는 문제가 한 80%는 해결돼요. 이런 문제 와얗게 나올 때 이상하게 또 넣어서 속이는 거니까 이네 가지 정도를 확실하게 딱 기억해 두시고. 다음 6번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적 전부다 일부다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왜냐면 하 지구단위 계획이 상세한 계획이라 했잖아요. 그 상세한 계획을 김포시 전역에다가상한계획을 정해버리면 김포시민 입장에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정도가 아니라 괴로운 거야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계획을 정한 그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 김포시 전체를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을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정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지구단위계획은 시험문제에 속일 때 속일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전부 이렇게 갖다 넣는 거밖에 없으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이 말만 아시면 돼.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미보다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속일 때는 이말 그대로 써놔요. 성장관리계획 이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살짝 위에다 넣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 도시군 관리에 계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웃음> 자, 계획을 쭉 봤는데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죠. <웃음> 그림 만하면 대충 다, 다 그, 용어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일단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요구라고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잘 만들어서 이 계획대로 이용되도록 하는 거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건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어디에 관할구역 특광시군의 관할구역별로 계획을 각각 따로따로 수립하는 거죠. 근데이 계획을 잘 만들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방향을 설정하 계획이 어느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도 어디에 관할구역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은 공통점이 도시군에 관한 계획 이다 라는 게 공통점이죠. 이름에 똑같이 도시군이 있고, 그래서 이두 가지 계획을 합해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 관할 구역, 관할구역,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에는 이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에 관한 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특광시군에 관한 계획에 해당되는데, 안되죠. 원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따로따로 수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몇개 이상.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모으로 묶어가지고 광역계획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해당된다 안된다. 안되는 거죠. 소개일 때는 이제 어,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군 계획 중에 일종이다. 뭐 이렇게 소 속여요 국토계부에서 보면 계획이니까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저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이되려면특광시군에 관한 계획이 돼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국가계획은 그 국가정책 또는 중앙정기관이 만드는 계획인데 그 계획 내용 중에 뭐가 포함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상 이게 포함되어야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광역도시로 정할상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럼 틀린 거죠.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강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수입하잖아요. 근데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었죠. 근데 이 지구단위계획은 특강시군의 지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이 지역의 일부, 즉 도시군계백수립대상적 일부, 도시군계백수립대상적이라는 게 특광식은 지역,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지역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 가장 기본은 특광식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입하는데, 그 계획들이 도시군 계획이고, 그 중에 기본객과 관리객이 있는 거고, 이것보다좀 넓게, 둘 이상의 특광식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이고, 요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지구단위기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자주 보세요. 이 그림이 딱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와 관련된 용어는 다 해결되는 거니까 <웃음> 그림 그 앞에서 키워드를쭉 체크한 다음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두시고 그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도시군계백시설도시군계백시설 사업 도시군계백서업 이름부터 비슷해가지고 헷갈려요 이게 그런데 도시군계백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어떤 시설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설 이걸 말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뭐를 설치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종류가 세 가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 거죠.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이 막 보여요 <웃음> 비슷한 이름이 팍 반복되면서 이게 막 머릿속에서 막 보여. 그래서 기반이설이라는 개념부터 차근차근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기반시설이 뭐냐면 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도시에 기반이 되는 각종 시설들. 그 종류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광장, 공원. 이거 안 해워도 대충 뭔지 알겠죠? 사람이 도시를 이루고 모여 살다 보면 도시안에 기본적으로 갖춰놔야 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산 속에서 나 혼자 살면 다 필요 없어. 도로가 없어도 되고 상수도 공급이 안 돼도 살아요. 하수도 없어도 살고 전기가 안 돌아도 촛불 켜고 살고 어떻게든 살아. 근데 도시를 이루고 사람이 모여 살다보면 수도 공급이 안되면 어떻게래? 그래? 먹는 물이 없죠 뭐 요새 뭐 지하수 파봐야 다다 다 오염돼가지고 수도 공급이 당연히 돼야 될 거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안 들어오면 연료기로 어떻게 도시에서 산속에서야 뭐 나무라도 주워다 떼고 살면 되는데 도시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될 시설 이런 의미로 기반 시설인 거예요 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종류가 뭐 쉬운 여섯 가지예요. 그걸 외울 수가 없죠? 그냥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도시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이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그런데 그 시설을 일곱 가지로 나눕니다. 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체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또 종류 일곱 개 외우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외우고, 이렇게 할수 있어, 없어? 응? 할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뭐다, 뭔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버려, 버리면 돼. 근데 이건 안 외워도 문제가 대충 풀리기 때문에, 그, 이걸 외운 데 생각하지 말고, 지문에는 교통시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간시설, 유통공급, 이런 단어들이 나와. 그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만 그냥 확인해서 풀면 돼. 교통, 교통이 뭔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도로 출당만 공항, 그게 교통이겠죠. 그 다음에 공간시설, 공간의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간. 공간이라는 거는, 삶을 사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여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 그 탤런트 중에, 그 모델 출신 그 탤런트 중에, 배정재라고 있어요? 이름이 맞나? 제가 제 팁을 잘안 봐가지고, 어쨌든 한번 봤는데, 네? 배저, 아, 배정남. 배정남이라고 있어요. 배정남. 그 배정남이라는, 이제, 그, 탤런트가 어렸을 때좀 힘들게 살았어. 뭐 할머니가 키워주고 막 이랬대는 거야? 그래서, 없이 살다가, 이제, 탤런트가 돼가지고 돈좀 생기고 나니까. 어렸을 때 못해본 걸막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걸못 갖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뭔가 사 모으는 게 취미가 돼가지고, 그냥 옷도 엄청나게 사고, 뭐, 골동품도 사고, 별걸 다 사가지고, 집에다가 그걸 다 정해둔 거예요. 그냥 싸두고 싸두고, 싸둘 데가 없으니까, 거실이고 뭐, 여기고 막, 죄다 싸놔가지고. 누가 손님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 <웃음>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뭐 소파에도 못 앉고 그냥 소파 위에까지 막 올려놨어. 그래서 막뭐 식탁에, <웃음> 손님은 꼭 식탁에 거기서 뭐 대화를 나눠야 돼. 그 집에 엄청나게 풍족한게 많은데 없는 게 하나 있잖아. 뭐가 없어? 그 공간이 없어, 공간. <웃음> 여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안에 건물이 막 수입층 빌딩 엄청나게 져놓고 여유 공간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시면 그 안에 광장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가서 여기서 쉬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설 그러면 아 광장, 공원, 녹지, 공원공지 아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떤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구나. 이 정도로 이제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좀 이따 보면 되고 공공문화체육은 이름대로 공공문화체육이란 말이에요. 학교나 공공청사 다 공공이죠. 문화 그리고 체육시설 등등. 그리고 안에워도다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방재는 재난막는 시설. 화천 범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재난막기 에서 관리되는 시설이고 유수지. 방화설비 다 그런 거고. 보건위생. 보건상 위생상 장사시설 아무 데나 두면 안 되잖아요. 또 뭐, 도축장, 등등. 이런 거는 다, 어, 보건위생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단어대로 풀면 돼요. 근데 3번에 유통공급, 그 다음에 7번에는 환경기초. 이두 가지만 구별하면, 뭐 다른 거다안해워도다 풀리는 겁니다. 유통공급도 이거 뭐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시 안으로 이게 수도나 전기가스가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죠. 사람, 알 필요하니까. 수도를 들여오고 전기를 들여오고 가스 들여오고 방송통신 연결돼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그 따로따로 관리하니까 불편해서 모아서 관리 하죠 그게 뭐야 공동구 도로 밑에다가 공동구를 커다랗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전기소 가스 다 몰아넣는게 공동구죠. 다 이런 시설들이 도시 안으로 뭔가를 들여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죠 재발을 치어올려면 유통업무 설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다 따로 외울게 아니라 도시 안으로 뭔가를 들여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거고 거꾸로 내다 버리면 뭐다? 그게 환경기초예요.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유통공급. 내다 버리는 거는 환경기초.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등등 이건다 버리, 내다 버리니까 환경기초. 두 가지만 가지면 대충 다 풀리니까 이 정도로 정리해두고 그래서 기반인설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 기반인설이 기반인설이 엄청나게 많은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반인설을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게 돼요. 똑같은 기반인설인데 뭐 광역설로 부를 때가 있고 같은 기반인설을 공공설로 부를 때가 있고 같은 기반인설을 도시군계획설로 부를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저를 부르는 이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제가 여기 와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아빠 이러면 아, 큰일 납니다. <웃음> 집에서, 집에 가서 우리 애가 저한테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이상하잖아. 상황에 맞는 호칭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부를 때도 기반시설이 이런 상황이다. 이때는 뭐라 불러야 돼? 요 광역시설로. 둘이상 특광시군에 걸치거나 둘이상 특광시군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 이런 상황에서 부를 때는 광역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철도, 고속도로 또는 인천공항 그런 시설들은 이제 광역시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기반시설이 주민들 사용에 제공된 시설이다라는 의미로 부를 때는 공공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로공원 이거는 주민들 누구나 이용하라고 만든 시설이죠. 그럴 때는 공공시설 이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됐다라는 의미로 부를 때는 무슨 시설 그때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시설 이런 의미예요. 도로라는 시설은 도로 그러면 그냥 기반 시설이죠. 근데 그 도로가 계획을 통해서 이 도로라는 시설이 위치가 어딘지 규모가 얼마지가 이렇게 결정됐어. 이때는 그냥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말할 때는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계획으로 결정됐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계획으로 결정됐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을 이와 같이, 그 어떤 상황이냐만 알면, 뭐 용어가 헷갈리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사업을 하는데 뭔가를 만드는 사업 아니에요. 어떤, 뭐를 만드는 사업이야? 시설, 어떤 시설을? 도시, 도시군 계획설을.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러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반 시설 설치한다고 다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중에서도 어떻게 된 시설 계획으로 결정해놓은 시설 즉 도시군 계획설을 시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해야 이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 기반시설 중에는 도서관 이런 것도 있어요 공공문화체육으로 도서관. 도서관도 서관도 기반시설인데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모두 도시군 계획설 시 사업이 되려나? 그게 아닌 거예요 도서관 위치가 어딘지 규모가 얼마인지를 계획으로 미리 결정하고 결정된 시설을 설치해야 그게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김포시가 뭐땅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도서관 하나 지었다. 이거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 아닌 거예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을 하느냐 그냥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절차가 달라지고 사업할 때그 시행자가 진 권한 자체가 다 달라져 버려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수용을 할수 있어요. 강제로 수용. 근데 그 그냥 하면 수용 안 돼요. 또그 사업 절차도 그 도시객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을 정해서 사업하는 거고 그 계획 인가받고 그 시행자도 달라지고 시행자. 그러니까 그, 그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려면 도시객계획시설 사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객계획설 사업이 되려면 단순한 기반인설이 아니라 계획을로 설정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일 때 그거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설사업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세 가지 사업 공통점이 뭐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들이죠.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을 줄이니까 뭐가 돼? 요 도시군계획사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 다른데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잘 구별하면 돼. 사업 중에서 가장 넓은 사업이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이 있는 거고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도시군 계획, 그냥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도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그래서 용어들을 잘 구별해두면 그래서 의미는 뭐, 뭐 크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좀... 헷갈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벌써 힘든 분이 나오잖아. <웃음> 그러니까 용어를 구별하잖아 용어를.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 기반 사업 정비 사업을 다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네임을 모르면 줄여진 이름이라도 기억해야 돼그 그 사업 중에 시설사업이 있고 시설사업 그 다음에 계획사업이 있는 거예요 계획사업이 더 넓은 의미죠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계획사업 그중에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시설사업은 어떤 시설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아우 힘들어 <웃음> 저 이 용어 나오면 설명할 때 아주 괴로워요 다른 단어고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고 나야 이게 조금 빨리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 용어부터 빨리빨리 외워두시고 자 확인학습 이 문제는 오늘 풀면 1 0 0점이야 지금 풀면 100점이야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도시군 개획시설서 해당되죠? 네. 두 번째, 도시개발서, 네. 해당되죠? 정비서, 네. 해당되죠? 다음 몇 번? 네. 5번, 네. 자신있게 풀리죠? 네. 지금 풀면 이제 100점이야. 네. 지금 이렇게 쉽게 풀리는 이유가 뭐야? 외워져 있으니까, 뭐세 가지가 딱 외워졌으니까 아주 쉽게 풀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가서 다시 풀면, 네. 응? 그때, 그때 가서 풀잖아요? 뭐 그때도 이제 어렴풋이 생각나 도심경찰사업 시 해당되고 도시개발사업 어, 이것도 있었는데 정비사업 이것도 있었는데 5번 찍으려다가 살짝 걱정돼. 설, 설마 다 맞을까 이러면서. <웃음> 그러다가 억지로 하나 빼요. 그래가지고 그래,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냐 차이는 딴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외웠느냐 못 외웠느냐. 딱고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진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 법을 이해, 이해해서 푼다 이자는 버리세요. 이제 쉽게 기억하려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고 결국은 객관식은요 다 외워서 푸는 거예요. 민법을 이해해서 풀어 외워서 풀어 뭐 외워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웃음> 외워서 푸는 거야 외워서. 그냥 결국은 다 암기로 끝나요. 그 그러니까 부지런히 외우셔야 돼요. 그 지문을 외우는 거 지문. 그 지문을 토시그대로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맥락 키워드 중심으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열심히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 지문이 딱 나오면 어 이거 전에 어떻게 해서 봤던 지문인데 그 키워드가 금방 눈에 딱띄어요 결국 외우는 거니까 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외우기 위해서 반복해서 자꾸 봐야 되는거 반복해서 교재도 반복해서 보고 나중에 이제 그 문장 자체가 눈에 익게 되니까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풀리는 거니까 그냥. 뭐 한번 이해했으니까 끝났다 이런클 큰일 납니다. 음. 그, 이해해서 풀면 요 시험장 가서 그 문장을 읽고 막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 3문제 푸는데 5분씩 걸려. 그래서 10문제 풀었더니 답안지 내래. 음. <웃음> 그러니까 외워져 있어야 그게 쉽게 쉽게 딱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외우시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데 <웃음> 자, 이거를 이 분장 이대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이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일단, 용도 지역이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해서, 토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공복리 증진, 도모,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심과 결정하는 지역인데, 중복되지 않게 이거는 나중에 지역 지구 구역을 비교하면서 정리할 거니까, 지금은 중요하지가 않고, 용도 지역은 그냥 뭐 하는 거다? 토지,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용도. 용도를 정하는데, 내 맘대로 이용하면 안 되니까, 그 토지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일정한 제한을 간다는 거예요, 제한. 용도 지역은 토지용에 관한 어떤 제한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어떻게 한다? 강화 또는 완화해서, 용도적 기능도 증진하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는 게 용도 지구예요.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제한을 다시 강화하나 해서, 어 따로 정해가지고, 시가지 확산을 막거나, 또는 단계적 토지형을 도모하거나, 토지형에 관한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한다. 이게 용도 구역인데, 다 길어요. 긴 거를 좀 줄여서 표현을 한 건데, 이걸 요거를,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돼. 아까 단어 자체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이제 화살표 그리면서 기억, 기억한다 그랬죠? 그 의미도 이제 그대로 되는 건데, 용도 지역이 가장 기본이라 말해요. 용도 지구는 지역에 의한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겠다. 이게 용도 지구고, 용도 구역이란 지역 및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따로 정해가지고 뭐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화살표만 잘 이해해도 되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는데, 용도 지역은 토지형을 어떻게 했다? 처음 제한한 거죠. 토지형 고층물의 용도 등에 관한 처음 제안을 한 거예요. 용도 지역이 용도 지구 제안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안되죠. 처음 제안한 거고 그다음에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의 제안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경관한 안 등을 도모한다는게 용도 지구고 용도 구역이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이 제안을 다시 강화 또는 완화해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요거를 확실히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문장은 다 기억할 필요도 없이 요 말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문제는 다 풀리는 겁니다. <웃음> 자, 확인학습 2번을 보죠. 국토기법 용어정에 의 관한 조문의 일부인데 가라는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아야 는 것. 이런 걸또 그 핵심을 기억해서 그걸 정확하게 적용해서 풀면 되는데 그냥 또 읽고 해석하는 분들은 기억이란, 토지용 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제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막, 그냥, 어, 이런 걸 문구 하나하 해석하면서 풀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본것 같아, 이 토지용 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어디서 봤어? 용도지역. 용도지역에서.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아, 이게 용도지역 말하는구나. 용도지역. 정해놓고. 그 <웃음> 다음에 답을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표현에 너무 막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도 지역을 설명하는 이 핵심 키워드, 이걸 갖고 풀어야 되는 거야. 용도 지구 구역.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이것만 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만 갖고. 그러면 기억본에는여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여기에, 어느 게 들어갈지 몰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 뭐. 잘 생각해보세요. 지역이란 처음 제안한 거고, 지구는 지역의 제안을 강화화나 했죠. 구역은 지역 지구 제안을 강화화나 했죠. 지역이 지구 제안을 강화화나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구역이, 아니, 지역이 구역 제안을 강화화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기 설명을 보면, 이 기역이란 니은의 제안을 강화만 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본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 지역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거는알수 있잖아요. 용도직은 토징을 처음 제안했지 다른 걸 강화하고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볼 필요 없이 지역이 니은의 제안을 기억이 니은의 제안을 강화한다? 그럼 적어도 지역은 다른 걸 강화하는 게 아니니까 기억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지역이 기억에 있는 거 이걸 일단 빼요. 초고등은 답이 될 수가 없잖아. 그다음에 니은번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니은번. 이거 그 지역은 지구에 의해서 강화완화 되죠. 지구는 구역에 의해서 강화완화 되죠. 근데 구역은 뭐가 뭐, 뭐로 강화완화시키나? 지역으로? 아 다시 자 지역은 지구에 의해서 이 제한이 강화만화 되잖아요. 그다음에 용도지구는 용도구역을 통해서 이 내용이 강화만화 되잖아. 그럼 이 구역의 제한은 어떻게 돼? 강화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고걸 생각하면서 그 니은의 제한이 강화되고 완화되잖아요. 니은번에 그 뭐가 못 들어가? 지역이 못 들어가? 다못 들어가? <웃음> 아, 지, 역은 지구에 의한, 지구에 의해서 그 제한이, 그 지역의 제한이 강화 완화될 수 있잖아요. 지구, 지구는 지구의 제한이 구역을 통해서 강화 완화될 수가 있잖아. 그 구역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잖아, 여기에. 어, 왜 이렇게 힘들지? <웃음> 아니,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역, 지구, 구역이 있는데 지역이란 처음 제한한 거고 지구는 지구 제한, 지역 제한을 강화만 할수 있고, 구역은? 지역, 지역이나 지구 제한을 강화만 하는데, 구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은의 제한이 강화되고 완화되는데, 적어도 구역은 그게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찾아보면, 니은번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용도 구역. 니은번에 구역 있는 거 빼버려야지. 이것도 니은번에 구역 있으니까 빼버리고. 그럼 답은 몇 번? 1번.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이거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경관 안전 도보 이런 거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네.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생각은 안 해요 핵심적인 거 생각 안 하고 토지형 건축물의 용도건찰 용적률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찾으면요 쉽게 금방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화렵다고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러면서 <웃음> 그래서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이거를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아까 이 설명을 기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문장 그대로 기억한다 생각하지 말고 핵심되는 요 키워드 요걸딱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은 처음 뭔가를 제안했다. 지구는 지역의 제안을 강화만화한다. 근데 구역은 지역 지구 제안을 강화만화한다. 그래서 그걸 딱 빼고 답을 정해놓고 그걸 여기다 넣어서 읽어보면 이제 편하게 읽힐 거 아니에요. 기억본 용도 어, 지구가 들어가야 되니까 용도 지구란 토지형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어떤 제안을 용도 지역의 제안을 강화 완화해서 뭐의 기능을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경관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별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대로 읽었던 그대로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훈련이 앞으로 계속 돼야 돼. 다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인설부담구역은,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단어 두 개로 기억한다그랬죠 개발로 인해서 기반 인설 부족한데 설치가 어떤 지요 곤란한 지역. 그래서 검율과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 적용. 곤란 강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기반 인설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요 외의 지역. 따라서 기반 인설부담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중복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밖에다 지정하니까. 그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인설 설치가 필요한지요. 기반인설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전에는 필요했어, 안 했어? 전에는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럼 필요 없었던 이유가 뭘까? 기반인설 필요 없는 동네. 개발이 돼서 안 돼서?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개발이 안돼 있어서 기반인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필요하게 됐잖아.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야? 이제 막 개발되니까. 그동안 개발이 안돼 있다가, 갑자기 와서 막 아파트 짓고, 막 상가를 짓고, 막 개발이 되니까. 기반이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반이설은, 에, 원래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는 갑자기 기반이설이 많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국가가 미처 설치할 수가 없어. 예산확보도안돼 있고, 다른 데 들어갈 돈도 많고. 그래서 미처 그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한다? 부담을 시킨다는 거예요. 필요한 인설을, 그, 기반 인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 하기 하기 위해서, 기반 인설을 설치, 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부담 시킨다라는 거죠. 그게 기반 인설 부담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반 인설 부담구역에서 말하는 기반 인설, 그 기반 인설에, 기반 인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가 필요한 그 기반 인설에, 도로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설 등인데 등 속에 많은 게 있어요. 왜요, 못해요? 못해오죠. 근데 못해오지만 여기에 공항이라든지 또는 항만이라든지 또는 철도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기반이설이긴 하지만 기반이설 부담구역에서 말하는 기반이설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시설인데 와서 아파트좀 짓겠다니까 공항도 하나 같이 만들어라 이 말이 되는데안 되죠. 이거 개인들한테 부담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학교는 해당되지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게 뭐냐면 대학교예요대학교 해당되겠어 안 되겠어. 적어도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안해워도 이런 건 해결되죠. 개인들한테 부담시키는 시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받고 좀 쉬었다가 2절 광역도시계 교제는 어, 그 규제, 이게 뭐 용어 앞에 설명된 그대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